한주영입니다. 오늘은 어... 1대를 하기로 했거든요. 누구시죠? 아 저는 어, 3대3팀 PH에서 뛰고 있고 인천에 빅스에서 어... 운동하고 있는 최영헌이라고 합니다. 어..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랑 1대를 할 건데 텐데... 네네.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, 경기를 해봐야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워낙 네. 나 잘하는 네. 선수이기 때문에 한주일 네. 정도가 결과는 네. 최대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사또 시장시기점으로3판3판 이상승리. 멀리서 오셔서 네. 공격을 지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 뭐 바로 바로? 바로, 바로. 바로 다고 와? 상과 <목소리> 드리블을 치면 먼저 가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解答 흔적이 땀이 묻었어 어? 아 습니다 나한테 뭐안 되네. 오늘은 영현영이랑 일대랑 해봤는데 되게 잘한 형이에요. 비선출 치고 되게 잘하고 축도 좋고. 근데 제가 수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. 뭐 말씀?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는 선수고 앞에서 쉽게 드리블 칠수 있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축도 잘 들어가고 공격도 좋고 수비조차 좋아서. 일단 그냥 신장 빼고 훔없는 선수라 생각하고요, 얼굴 빼고 예. 네. 그렇습니다.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앞으로 농구 자주 하면서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두 번, 하나는